안녕하세요, 막냉이예요. 에이든과 레이라가 구독과 좋아요, 호흡도 안 맞고 해서 사이가 좀 좋아지라고 자리를 붙여봤어요. 무엇 <웃음> 방송과 그리고 네.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면 네. 구독해야죠. 구독과 좋아요. 엔지 엔지. 제가 레이라랑 짝꿍 하고 싶었는데 에이든 때문에 기분이 매우 안 좋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 에이든과 레이라이 호흡 강화를 위해 두 명에게 퀴즈를 내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스피드 그림 퀴즈입니다. 에이든! 이이든이 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뭐 n 아이거 n d 그런 거 있어? e d 편집. 아또 r 부 천사 k 구 t 이따 면담해야지. 레이 i 님도 돌려주세요.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오늘은 스피드 그림 퀴즈를 준비했어요. 어, 나 몸집 준비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어차피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웃음> 두 분이서 번갈아가면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시작! 시작. 어, 네. 아, 잘못 끝! 어, 잠깐잘 생각해. 아, 너무 충격하인겠네 정답의 결정을 잘해야 돼. 이거 이거 너무 심한데요? 힌트 힌트 그러니까 정답에 결정을 아. 잘 해야 돼. 아아 아. 정답 정답 정답 오케이 시작. 어 콧물이나 콧물이 나는데 입이 삐뚤어졌어. 빙글뱅글 네. 누르는 거 같은 물에 콧물 입이 에 하고 있고. 뭔가 <웃음> 보였어. 검은 사막 모바일의 여신. 왔요 <웃음> <웃음> 시작. 끝. <웃음> 어, 치명적인 돌파. 음. 어. 어, 아, 잠깐만. 정답. 정답. 정답. <웃음> 노란색이에요? 정답! 정답. <웃음> 맞혔어요. 성공! <웃음> <웃음> 끝난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이게 뭐야. <웃음> 빨리 일하세요.